타판! 그래서 우리가 정 청규 정어할 수가 있습니다. 스토리로 지키기 싶은 스토리 모드로. 그리고 온라인 모드로 지키고 싶은 형님들은 온라인으로 가면 되고요. Yeah. Okay. h uh. 아 뭐야? 캐릭터 선택할 수가 있어? 어때? 캐릭터 선택하겠습니다. <웃음> 그러면은 대단히 다 찍죠 찍었으니까 결정 오케이 자. 아하 시작했다 인트로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캐시카 교토 교도소, 여성 교도소라고 하네요. 나 여, 여자 교도소 들어간 거야? 난 순간 재수됐어. 어, 괜찮은데? 어하 야야야, 살살 가라, 살살. all right h a d all right let's go yeah. 자, 토트 t 의시작입니다 i tell you what i t o l y o a n i t e l l your g u to the g r o u 안 가요. 오, 떴어 떴어. 오케이. 그그그. Yeah. Uh. Oh, hey, 뭐 하지 싶을 겁니다. 돈독 했경도 하셔야 됩니다. 아, 돈을 벌어야 총알도 사고 옷도 삽니다. 응. 네, 투틀열 네. 끝나면 날아갈게요. 오케이. 좋아요. 오, 여기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discouraged. We will 보고 안 보려고. 울보뽀. 되는 거 맞죠?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마크로 찍자. 찍집어나 오케이 찍어졌다 이러면은.. 할수 있겠지? 예. 어 되네 되네요 탈려무시 무슨 쐈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쏘데아경기 지어게 집어? 집은 거야? 그러면 어, 어디로 가야 돼? Yeah. 여기가 수색 지역이야. Uh. 그럼 여기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? Yeah. Uh. 그러면 또 잘못 뛰다가 근데 또 눕힐까봐 겁나요. Yeah. 말 타고 달릴 재미가 좀 있다. 어왜 사놨어? 어왜왜왜 왜, 왜, 왜? 야! 저희도 뭔가. 이건가본데 이건가본데 열개 네모 아싸 <웃음> 뭔가 뭔가 뭔가 먹었다 야, 잠깐 잠깐 잠깐 오 무료 능력치 오 결혼 금반지 백금 귀걸이 목걸이 오와 리볼버 탄약까지 오호 오 금개 먹었어 금개 먹었어 오3달러예나3달러본 남자야 옵션에서 능력을 누르라고요 예 네, 능력을 눌러서 데드아이 어. 스킬이에요 스킬 데드아이를 활성화 상태에서는 적들이 표적으로 지정됩니다 표적 이렇게, 이렇게 잠차 어. 된거야? 오케이 됐냐 완료 뺏을 수 있.. 뺏을 수, 수 있나? 라고 생각했던 것도 가능해요 오 어, 진짜? 따따따따따 어. 어. 어. 예. 어. 아 이거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? 아, 예. 아 그렇구나 나 아, 이것도 혼자 할수 있다고. 혼자, 혼자서 할수 있는 줄 알고. 열심히 기 혼자 해 보려고 했지. 열린데데데데 됐다 됐다 됐다. 오데데데 오, 아무것도 안 했거든. 네. 들어가고겠습니다 너무 많이 마셨어요. 아직 기분 좋게 맛있나보네요. 아 이제 그말대리로 가야 되나 보다 어어살아 어. 머리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탈 이거 바로 어 어떻게 붙여, 붙여. 어네 어. 캐릭터 포지션이 악당 역할인가요 아다 왔다 다왔 오케이 네 그니까 같은 게임 에서 만들어서 확실하네. 아.. 고추 yeah. 같은 거 먹이면 기해 회복하나요? 응응응응, uh, uh, uh, uh. 느낌 좋아. 끝난 uh. 거 같은데? 가 아니네. Yeah. 마법과 말, 이동수다 말. 그러면은 뭐가 있지. Yeah. 공하자. Uh. 오케이. Uh. 좋아. 잘 마실 수 있고요 어어 맞아 맞아 어 레드데드 온라인 사표 이제 끝난거야? 미국 객척지 전반에도 살아남고 번영하세요 어야어 뭔가 스릴 있어 보여 강호적인 플레이스타일을 사용해 안전하게 탐험하거나 아 공격적인 플레이스타일을 사용해 다른 플레이어 치명적인 총격증도 걸릴 수가 있고 이요금 오 무기도 구게할 수가 있고 오오호 어. 드디어 무법의 무법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<웃음> 무 무법의 시작이다 야 형님들 달려보자 우리 오 뭐야 저것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아어 이거 헐.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거 랜커를 올리는 것도 있구나 레벨업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나 보네 개인 부지에서 동료들과 함께 고성한 결과를 달콤하게 즐기거나 캠프를 설치하여 휴식을 채울, 채울 수도 있고 재결주도할수 있네 자신만의 캠프도 만들 수 있나 보네요 아, 일명 그게 그 우리 그 클랜이나 그 길드처럼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할수 있나 보다. 오, 이거 <웃음> 상당히 약간 뭐랄까 어 결승력이 있겠는데? 자 클럽 보상 랭크 2로 시작됐고요. 안기, 이게 여기 이제 진정한 이제 내 거잖아, 그죠? 오, 어두워, 어두워, 어두워. 플레이. 오케이, 플레이. 어, 초대, 초대가 왔네요. 어허. 유량 모드 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. 네, 지금 초대 들어갈게요. 초대 수락. 어, 여기 어디에요? 뭐야, 여기? 어? 이거 탈수 있어요? 어떻게 타? 어, 타네. 하하, <웃음> 이 뭐야, 이거 타시잖아. 아니 바로 이제 현상 현상금 사본하 가자고 오. 오. 근데 총이 있다 아니야? 이거 잡아야 돼? 뭐야? 응? 뭐야? 설마 저렇게 덱고 다녀야 돼? 와! 너무 잔인한거 아니야? 오. 넘어가, yeah. <웃음> 그 어가는 <어버가는> 거예요. Yeah. <웃음> 아 이게 던 지금 끝나? 야. 뭐야? 끝났어? 오. Yeah. 뭐야,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? 돈폰 uh. 거야? 오, 0.0 다, 0금계 с 러스 р 러스 с 러스